고민 해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메가랜드에서 다시 한번더 할게요 젊음을 담당하고 있는 한번더 할게요 네. 아, 젊음이 어려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메가랜드에서 안 맞아 안 맞아 어, 다시, 다시 안 맞아요. 맞아 아, 진짜. <웃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메가랜드에서 비주얼과 젊음을 담당하고 있는 부동산학개론 강의는 이종호입니다 부동산 공시법 강의하고 있는 김병렬입니다. 예, 인기도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음, 아뭐 인기보다는 뭐 패션 쪽은 이내 인정. 뭐 인정이 어디야? 나 보고 나 오셨잖아요. 패션 좋아. 네, 오늘부터 이제 우리 공인 그 상담소가 개설이 됐습니다. 네. 어, 우리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의 수험생들의. 어떤 많은 고민들을 저희가 즉각적이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네. 한번 제시를 해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음. 네, 이 고민 상담은 음.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음. 이렇게 같이. 음. 나는 항상 혼자 대답해줬거든. 그렇죠. 그데 예. 같이 대화하면서 뭐 이렇게 좀 맞춰나가는 게 굉장히 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댓글로 뭐 저는 이런 게 고민이 있어요. 아뭐 정말 뭐 이렇게 이걸 고민이라고 해도 되나 할 정도의 사소한 고민도 괜찮으니까. 네. 러니가 이제 적극적이고 네. 합리적이고. 네. 이동선 이동선님이랑 같이 하게 돼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렇죠. 그래요? 예. 누가 진행해? 제가 메인입니다. 아 진짜? 예. 아, 알메인 나중에 봅시다. 어떻게. 아. 봅시다. <웃음> 그러면 일단 우리 첫 번째 고민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응. 하겠습니다. 네. 음.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처음 공인중개사를 준비하는 주부입니다. 아무래도 아이도 있고 집안일도 도맡아 하다 보니 시간적 제약도 있고 해서 인강으로 준비를 할까 하다가 혼자 인강으로 과연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 학원에서 공부하자니 왔다 갔다 시간적으로 부담이 되기도 해서요. 물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장소와 관계 없겠지만 그래도 교수님들의 생각을 듣고 결정을 내리고 싶어요 제가 확신을 가지고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움 좀 주세요 우리 공인교육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음. 많이 하는 고민이 이제 음. 실강 학원을 다니셔야 될지 음. 아니면 인강으로 어, 이 공부를 할수 있을지에 대한 음, 고민인 것 같아요 음, 음. 들으니까 음. 이분은 사실 뭐 본인 결론 다 알고 있는 것같아뭐 음. 의지가 있으면 장소에 관계 없겠지만 본인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근데 이제 의지가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하죠. 요즘 학생들 질문하는 게 공통점은 뭐냐면 본인들이 거의 대부분 답을 알아. 음. 어, 이만큼 공부해야 되는데 나는 못 하고 있으니까. 확인 받고, 싶은 네, 것 확인 것것것 받고 것 싶어. 확인 받고 싶어 하는 확인은 해 좋지다. 확인 뭐 애들이죠. 학원의 장점은 일단 진도 밀리지 않는다는 거. 음. 내가 계획을 따로 잡 필요가 없다는 거. 음. 그다음에. 옆에 수험생들이 열기를 좀 직접적으로 느낄 아, 수 그렇죠. 있죠 그렇죠. 중요하죠. 음, 네. 그다음에 네. 질문이 있을 때 우리 교수님들한테 직접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 음. 그다음에 일단 절대 학습량이 많지 않나요 그렇죠 뭐 네. 절대 학습량이 많아요 학원 학생들 공부 음. 엄청 많이 해요 그렇죠? 음. 네. 네. 합격률은 일단 인강생에 비해서 아, 합격률은 훨씬 더 높다는 거 네. 어. 여건에 따라서 인강을 들을 수밖에 없는 분들 계시고 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 아주 좋은 선생님들이 계시는 학원이 있으면 정말 행운이죠 음. 그렇죠 행운이고.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만약에 주변에 학원이 있으시다면 학원 나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학원 나가는 거 네. 그렇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인강 들으셔야 되는 분들은 뭐할수 없잖아요. 뭐. 다른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인강도 분명히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어, 그럼요. 네, 인강 네, 장점이죠. 뭐, 일단은 인강 같은 경우는. 시간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다는 거 음. 학원 뭐 이렇게 통학하는 시간 음. 그다음에 이렇게 뭐밥 먹고 하는 시간을 좀 음. 줄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자기 편안한 시간에 언제든지 공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언제든지 켜놓고 잘수 있는 네. 푹 자지 네. 예. 어떤 분 인사 두번 본데 <웃음> 시작할 때 인사 듣고 좀 이따 또 인사를 또 하더래 좀 모르는 부분 요것도 양날의 검이긴 한데 이제 반복 학습이 가능하다는 거죠. 음. 네. 안 되는 부분 다시 돌려보고 돌려보고 어, 그렇게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 그거 인간과.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음. 그 인간들으다가 듣다 제일 안 좋은 게 그거예요. 중간에 끊는 거못 음. 알아들었거든. 아니면 이제 필기를 해야 되는데 필기를 어, 놓친 거야. 음. 그럼 이제 잠시 멈춤, 음. 멈춤 하고 나서 얼른 쓰고 시작해야 되잖아요. 어, 핸드폰을 봐. 음. 그럼 이제 문자를 보내. 음. 그러면 이제 다음 시작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가장 큰 문제인 아, 것 같아요. 인간에 음, 가장 문제점이죠. 그래서 저는 음. 사실은 학원에 나오셔서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실강에서 수업을 들으셨으면 좋겠어. 음낙 그래서 인간 싫어, 싫어. 음. 아, <웃음> 아, 이 뭐, 선생님 이거 옛날 옛날에 꼭, 꼭 편집된다 이거. 아이, 뭔... 아, <웃음> 아 이건 는할 말이 해 난... 네, 우리 메가랜드에서 이제 네. 우리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아, 실시간 음, 방송. 음, 음. 어, 그러니까 이게 실시간 방송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그 요일에 교수님 촬영 강의하시는 거 같다. 그대로 실시간으로 촬영을 하는 거거든요. 아, 그냥 우리 예. 유튜브 라이브 이런 딱 알아. 아, 아 유, 유, 유튜브 라이브도 있고, <웃음> 네, 우리 그렇죠. 또 우리 메가랜드 안에서 어, 예, M라이브 예, M라이브라, M 라이브라고 M 예. 라이브로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실천력 아니 의지력 같은 게좀 약하신 분들은 그런 어떤 실시간 음. 방송을 활용해 보는 것도 그렇죠. 뭐 인간의 좋은 가장 큰 문제가 그런. 강의가 밀리는 거니까 음. 마치 이제 실감을 듣는 것 같은 느낌을 음. 라이브 강의로서 느끼실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테이프 시대에서. 카세트 시대로 가고, 대표 시대는 뭐, 너무 올드. 그렇죠. 올리강 시대, 올드맨 이렇게. 난 오비. 원래 난뭐 올드 됐으니까. <웃음> 아, 네. 그렇죠. 우리 비주얼이 비주얼이. 내가 음. 더 젊어. 아. <웃음> 한줄 솔루션. 우리 열공시쌤의 네. 한줄 솔루션. 솔루션. 네. 주변에 학원이 있다면 학원을 나가세요. 안되면 어쩔 수 없이 인강을 들으신다면 꼭 정해진 시간에 중간 끊지 말고 끝까지 들으시고 마지막에 꼭 복습하세요. 너무 긴가? 음, 12줄 정도 되는 네. 것 같은데? 하여튼 끝! 일단 실강이 원칙 하지만 예외적으로 인강을 들으신다면 실강의 장점을 최대한 인강에 녹여내시자. 어우 잘한다. 잘한다. <웃음> 어이 어 늦게 하니까 보고 배운 거지 뭐. 아니아니아니 저는 아까부터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첫 번째 고민을 이제 네. 해결을 해 드렸고요. 어, 두 번째 고민부터는 조금 더 이렇게 합을 좀 맞춰서 이 우리 첫 방송이다 보니까 음, 첫. 안 맞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나더할말 많은데 음. 어, 이 선생님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내가말 못했어. 내가 얼마나 많이 참는 줄 알아요? 아 진짜. 말하고 싶었 말도 되게 빨라. <웃음> 고민 해결 이렇게 한번 아 이렇게, 그래요? 이것도 한번 할까요? 아, 그래. 예전에 네, 무릎팍도사 우리 둘이 좀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아좀 한번 해봐요. <웃음> 응, 하다 보면 응. 늘어. 알았어. 이게 응. 첫 번째 고민 해결 우리 해드렸고요. 네. 같이 한번 고민 해결을 하고 마칠까요? 아 그렇죠. 예. 네. 네. 우리, 우리 예전 무릎팍 아, 도사처럼 아, 그렇죠. 자 우리 첫 번째 고민 해결. 고민 해결